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뉴욕과 뉴저지 또 여러가지 지난 한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뉴욕시에서만입니다. 네. 뉴욕시에서는 지금 뭐 그거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6세 이상 성인은 모두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죠. 그런데 뉴욕시에서는 이제는 예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백신을 맞게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 단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만. 어. 네. 거기서만 16세 이상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네. 예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가셔서 방바로 네, 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 잘 되네요. 바, 그렇죠. 좋아요. 네, 이게 사실 그 과정이 좀 어렵죠. 이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중간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예약 없이 바뀌면서 더 접종률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 안에도 보면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센터가 있고요 뉴욕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네, 네. 백신센터가 아니라서 뭐 뉴욕시에 있는데 아무데를 막 들어가서 저 예약 안했는데 맞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뉴욕 시가 운영하는 곳인지 뉴욕 주가 운영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뉴욕 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예약 없이 접종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아. 백신 예약할 때 뉴욕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뉴욕 주에서 운영하는 음. 사이트 두 개를 열어놓고 이제 막 했거든요. 그쵸. 예. 그 구글에서 서치하시면은 나오죠. 사이트가 두 개가 다른 게 나오니까 그걸 쭉, 쭉 보시면 돼요. 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예약 없이,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 중에서도 예약 없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음. 1 6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뉴욕시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뉴욕주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어, 그 퀸즈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자메이카에 있는 요크칼리지 음. 거기에서는 근데 단지 60세 이상 주민들만 가능해요. 네, 60 그러니까 뉴욕주는 60세 이상은 어, 이곳에 가시면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75세에서 좀 낮아졌죠. 네, 네. 그러니까 뉴욕주는 아직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약 없이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4월 23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어. 미국 자연사박물관 뉴욕시에 있죠. <웃음> 이 자연사박물관이 그,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공공 중, 공공주택 거주자들,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네. 맞으러 가시는 곳인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당연히 예방접종하고 어. 있습니다. 네.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근데 예방접종을, 아, 그, 백신, 백신 접종을 접종하려면? 하면 좋은 이유 한 가지. 어? 가면 은그 자연사 박물관 무료 티켓을 준대요.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맞으세요. 오, 저 자연사 박물관 맞았는데. 그렇죠. 이제 안 돼. 아, 시는 저 좋아하는 고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는 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이 자연사 박물관 가셔서 맞으시면 무료 티켓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완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뉴욕주, 우리가 이게 왜 뉴욕 주변에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으로 묶죠? 뉴욕주, 네. 그 다음에 커네티컷, 뉴저지. 이렇게 세 개를 트라이스테이트를 지금 묶는데 여기는 워낙 인접해 있고 서로 이게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규제나 모든 법, 제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통으로 좀 묶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네. 흐름을 네. 어디는 뭐 꽁꽁 묶어놨는데 어디는 풀리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트라이 스테이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커네티컷 주가 5월 1일을 기해서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풉니다. 어. 마스크 착용만 놔두고, 네. 마스크 착용만 놔두고 나머지 뭐 사, 소셜 이거 디스턴싱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가 나오자, 네. 나오자 이제 뉴저지주에서 바로 아직 뉴저지주는 발표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네. 그 점진적으로 우리도 규제를 푸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머피 주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저지도 네. 이제 곧 발표가 있겠죠. 네. 네 뉴욕주 뉴욕주. 뉴욕주는 아직 발표가 없어요. 음흠. 뉴욕주는 발표가 없는데 이제 뉴욕시 빌드블라조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음흠. 나는 아직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할 거다. 언제까지? 음. 6월까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러네요. <웃음> 이게 무슨 말이냐. 7월부터는 마스크 차, 의무 착용을 다 해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날부터 그 뒤블라주 시장은 정확하게 난 7월부터 마스크 의무제를 다 해제하겠다 이런 말을 음. 안 했어요. 근데 6월까지만 말하겠다라고 해서 매둘러서 말했네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뉴욕시는 아마 올 여름부터는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다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색할 것 같아요. 너무 해저. 이렇게 가리고 살아서. 그렇죠. 근데 에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 하고 다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지 않으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없죠. 실내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마스크 없이 들어가도 뭐 제재할 수 없는 거고 네. 주변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뭐 이용할 수 없는 네. 거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는 얘기인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계속 쓰. 있지 않을까요? 또 웬만한 사람들은. 들은 계속 쓸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지금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청개구리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웃음> 네. 요즘에 슬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 쓰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눈에 띄어요. 백신 맞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커네티컷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풀리는 상황에서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네. 조만간 네.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실내 수용 인원도 좀그 제한선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원래 실내 수용인원이 뉴욕 같은 경우는 10%였잖아요. 근데 이게 33%까지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영화관 수용인원이 10%에서 33%까지 올라가고 박물관, 동물원 이런 데는 한 50%까지 거의 아. 반까지는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NBA 플레이오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NBA는 잘 농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네. 잘 이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뉴욕주의 실내 경기장 수용 인원도 2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음. 이게 10%였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요즘 백신과 또 규제 완화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목소리>